가을입니다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 동굴행입니다 어저께는 이 지역이 조금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를 타기는 좀 그랬는데 오늘은 날씨가 완전히 화창한 날씨는 아니더라도 비가 올 날씨는 아니다 제가 가을이 되면 항상 이렇게 가는 곳이 있거든요 부안에 위치하고 있는 내소사 전나무길을 항상 가는데요 오늘은 그곳으로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오늘 이 피부에 이렇게 딱와 닿는 이 바람의 느낌이 굉장히 이게 좀 뭐라고 해야지 가을 바람에 가까운 바람이 부네요 가을 시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느낌이 정말 아 이게 초가을 날씨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아직은 9월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시원한 그런 날씨입니다 이쪽 새만금 끝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부안 초입으로 갈수록 약간 먹구름이 있네요 보니까 이게 처럼 먹구름이 갑자기 비가 막 떨어질 수 있는 먹구름이라서 어,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보에는 안 온다고 했는데 워낙에 이게 처럼 먹구름은 소나기 같은 게 갑자기 내릴 수 있어서 대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격포에 가면 꼭 먹는 짬뽕 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요 지금 9시 43분이다 그 집이 열진 않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내소사 전나무길을 천천히 한번 걷고 좋은 공기 마시고 복귀하다가 딱 점심을 먹으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오토바이를 맨날 혼자 타냐? <웃음> 왜 맨날 어? 오토바이를 혼자 타세요 심심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는 또 반대로 굉장히 심심하지가 않아요. 이게 귀속에서 제가 듣고 싶은 음악 딱 들으면서 제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제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여럿이 타면 여럿이 타는 그 재미가 있고 또 혼자 타면 혼자 타는 나름의 재미가 있죠. 또 제가 혼자 타게 된 이유는 원래는 저도 처음에 혼자 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타시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같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게 좀 라이딩 성향이 저랑 좀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뭔가 오토바이를 탈때막 뭔가를 계획하고 막아막 아막 타야지 막막 막 뭔가 막 준비를 한참 하고 막 이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타고 싶으면 그냥 아무 때나 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뭔가를 준비하고 막 계획하고 막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오늘 같은 때도 아침에 예를 들어서 7시 정도에 일어났으니까 씻고 그냥 뭐한 8시 정도에 집에서 바이크 끌고 나오고 근데 만약에 여럿시 타면 약속시간 잡아야 되고 그 사람은 무슨 사정 때문에 또몇 시까지 못 나오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장소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만나서 또 담소 나누다가 또 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그게 때로는 즐거운데. 그게 매번 그러는 거를 굉장히 저는 귀찮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그냥 휙 이렇게 타고 제가 먹고 싶은 거딱 먹고 그냥 쑥들어면 끝나는 건데 여럿이 같이 타려면 은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어디에서 쉬어야 되고 뭐어 헬멧 막 때려가면서 막나 어, 기름 떨어졌어막 같이 세워주고 넣어주고 그런 게 재미는 있죠 물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재미있어라 하는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귀찮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자 이제 내소사 진입로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쭉 그냥 들어가면 이제 내소사가 나오게 되죠. 내소사 절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천년고찰인데다가또 그 내소사까지 진입하는 그길그 그 전나무 그 전나무길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보통 차들은 저기 주차장에서 이제 파킹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아침 일찍이라서 그런지 지금 10시 반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어우 배고파 아, 이렇게 쭉 해서 이쪽에다가 네 파킹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파킹을 하실도니다 저는 여기서 커피를 꼭한 잔씩 먹는데 이쪽 오른쪽에 보면 여기 오토바이 받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있죠. 오토바이 받칠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항상 받칩니다. 그냥 제가 안전하고 좋잖아요. 여기다 받치면은 아무튼 또 내려서 여기 티켓 끊고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체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티켓을 끊었으니까 이제 입장 여기가 이렇게 전나무가 쭉 이렇게 절 들어가는 데까지 내소사까지 쭉 펼쳐집니다 어린 나무들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도 있는데 굉장히 키가 커요 원래 여기가 예전에 제가 이게 상사화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리꽃이래 이게 삼사화가 아니고 나리꽃이라고 하더라고아 이쁘다 나비가 꿀따룩 이렇게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이쁘죠 너무 예뻐 여기는 진짜 보배의 보배 부안의 보배 내소산의 네, 가는 길에 꽃도 이렇게 펼쳐져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에 계곡물도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키큰 전나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걸을 수 있죠. 하나, 가게 정사 잘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참 예쁘죠 이게 절 거의 앞에 쪽에 있는 길인데 이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내소사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천왕문 앞에 왔습니다 이 절의 초입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천왕들이 있는 곳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제나하고이또산사는 이런 매력 있잖아요. 조용하고 이 나무 큰거 봐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진짜 이거 한 10명 정도 있어야 돌아가겠다. 야 어마어마하다. 이 영상으로는 안 담길 것 같아요, 이게 영상으로는 안담길것 같아요. 여기 나온다. 수령은 천년 수고는 20m 수고란 건 높이 20m, 그다음에 나무들리는 7.5m. 어마어마다. 하 그죠? 와, 이 세월을 살았던 거야. 천년을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는 다 소원들이네요. 보니까. 전에왔습니다 보통의 막그 화려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와 다르게 이 내소사 이 대웅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무의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고풍스러운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대웅전이 원래 색깔이 안 칠해져 있던 거예요? 아 칠했었어요. 아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아 금방도 저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절도 이런 페인트를 안 칠하면 계속 벗겨지나 봐요 주기적으로 칠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 둔것 같아요 그래서 절 안쪽에는 원래 촬영을 하는 안 돼서 제가 안 찍었는데 안쪽에는 색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하드는 하나 먹어와솥 크다 진짜 솥 크다 이게 영상으로는 감이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 손은 여기 한번두개세개네개네 개, 네 개가 넘어 하나 보야겠다 여름에는 더위 사냥. 더울 때는 더위 사냥 나는 게 없어요. 나무 속이 다 썩었어요. 근데 이게 살은 거야. 나무가. 이거 봐요. 이 진짜 이. 이 생명이라는 게 대단한 게 이거봐 나무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나무가 와 전국에 있는 우리 라이더 형제자매님들 모두 건강하게 안전 라이딩 하기 기원해서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기원 드리고 이제 가볼까 합니다 자, 이제 군산 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한 그 중국집에서. 자, 한번 안전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아이고 배고파. 11시 36분. 아, 고터 죽겠네. 아이고. 먹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새만금으로 해서 분산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아까 그 해안도로는 역순으로 한번 다시 가면서 새만금으로 타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제 물이 많이 돌았네요. 해안도로에. 자 가게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중국집은 붐비고 자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이제 가을철이니까 점점 이제 라이딩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죠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거운 가을라이딩 오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삼합동 후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